안녕하세요 블로인포제이드입니다 오늘은 현재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는 바이낸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영상에는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방송만 보시고 그 어떤 프로젝트에도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돼요 꼭 직접 자료조사 더 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낸스를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코인투데이의 이 기사 하나만 보면은 정리가 다돼 있어요. 지금 바이낸스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와 BNB 가격 상승. 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봤는데 바이낸스 거래소의 블록체인 연구소인 바이낸스 랩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산업 펀드를 설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개의 파트너사를 선정을 해서 바이낸스 생태계 펀드를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펀드 자금도 지원을 할 거고 바이낸스의 우수 프로젝트를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기사에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해당 펀드의 모든 투자는 BNB,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달러의 산업펀드를 바이낸스 코인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이 호재 외에도 사실 바이낸스는 3월에 이미 퍼블릭 체인을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그러면 메인넷이 일단 따로 나오는 거고 탈중앙화 거래소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호재는 2억 개의 토큰을 지금 발행이 돼 있는데 작년부터 매 분기마다 수익의 20%는 BNB 토큰을 사들여서 그만큼의 토큰을 소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 분기마다 소각을 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 수가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거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잘 운영이 돼서 바이낸스 코인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죠. 지금 바이낸스는 코인에서 보시다시피 암호화폐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를 있어요. 이게 날마다 다르긴 한데 요새는 OKEX랑 1, 2위를 계속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0여개, 160여개 코인에서 코인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 바이낸스를 만든 CEO 창펑자오가 사실은 OKEX를 만든 OK코인에서 CTO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바이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거래소 1, 2위가 연관이 좀 깊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낸스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17위에요 시가총액 1 7위라서 상당히 큰 편이고 거래소 코인치고 정말 큰데 차트 보시면 14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는 데는 당연히 대부분 하나 빼고 다바이낸스예요 저도 바이낸스 코인이 몇개 있는데 8개나 있습니다 짱이죠? 부럽죠? 엄청 많아요 부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낸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해외 거래소 중에서 바이낸스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거래소는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예전부터 바이낸스를 써서 습관이 돼 있는 것도 이유긴 한데 어 일단 첫 번째는 CEO 마인드랑 상장 절차 여기에 이 기사에 보면은 CEO 창펑자오가 말하는 바이낸스 상창 절차 팁이 있어요. 일단 프로젝트 CEO가 직접 양식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갑이나 포크나 버그 같은 성능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CEO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서 빨리 고쳐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백서를 보내거나 협의도 요구하지 말고 연락도 재촉하지 말고 리뷰팀에 연락도 하지 말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뇌물의 가능성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답장이 없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연락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정보를 다시 제출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팀이 좋다 왜냐면 로드맵 몇 번이나 바꾸면서 약속 바꾸는 사람 그런 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내놨는데 이런 마인드로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고 상장을 시키는 거래소면은 사실은 유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좀더갈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두번째는 스탑 리미스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바이낸스 코인을 14불에 샀어요. 근데 12불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면은 나는 그냥 그거를 손절을 하고 팔고 싶은데 이걸 제가 매시간 매분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스탑 리밋셀 있죠? 여기에 가셔서 12불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동 매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소중한 BNB 8개를 12불 이하로 내려가면 팔아 달라라는 주문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도 여기에 기본 설정이랑 고급 설정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시는 거래소 차트 구경해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소통이 빨라요 예전에 뭐 바이낸스 해킹당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에 CEO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트위터로 뭐퍼드다 루머다라고 유저들 패닉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기도 하고 예전에 진짜 해킹을 당했을 때도 코인을 도둑맞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해킹으로 인한 시세 조작이 있었다라는 공지도 내놓고 그래서 논란이 있을 때 숨기거나 뭐 목목부답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발빠르게 직접 업데이트를 해주고 하니까 아마 세계에서 1, 2위 되는 거래소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바이낸스 거래소가 아까 기사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을 만들어서 바이낸스가 회사가 아닌 커뮤니티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완벽한 분산화 덱스는 아니고요 중앙화랑 탈중앙화가 섞여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 기반인 ERC 토큰 BNB 토큰이 자연스럽게 바이낸스 체인 메인넷 위에 자체 코인으로 스왑이 되겠죠 물론 절차는 아직 알수 없지만 그래서 바이낸스 미디움에 보면 덱사톤이라고 덱사톤 이름이 음 여기 덱스 코딩 컴퓨티션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바이낸스 가입하는 영상은 저희 채널에 보시면 진짜 예전에 2분짜리 엄청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지. 영상 그렇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그렇지. 링크 클릭해서 가셔서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피싱 사이트인지 아닌지 도메인도 확인하시고 레퍼럴 링크 여기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즐거찾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길 바라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